네. <웃음>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리모델링 중에 타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타일을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저는 이번에 되게 많이 도움됐던 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이미지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방 인테리어, 주방 리모델링, 주방 타일 이런 키워드로 막 검색을 해서 아 나는 이런 느낌이 좋다 하면서 타일들, 느낌들, 인테리어 그런 이미지들을 캡처하고 고르고 고르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결국에 요 타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일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걸 얼마만큼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타일은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사야하지? 감이 안오던데 타일은 해배라는 단위를 써요. 해배라는 단위는 사실 일본어? 그렇다고 또 정확한 일본어도 아니고 일본어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좀 바뀐, 변형된 일본어라고 하는데 사실 해배라는 건평방미터예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벽이 1m 곱하기 2m다 그러면 2에 뵌 거예요 그냥 1 곱하기 2뭐 3m 곱하기 2m다 그럼 3 곱하기 2, 6 그럼 6에 뵌 거예요 대신에 미터로 이제 정하, 정하는 건데 이번에 저도 아 우리 집 그럼 타일이 얼만큼 필요해 도대체? 싱크대에 상부장까지 붙여야 돼? 하부장도 붙여야 돼? 막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 집 싱크대에 이제 설계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렇게 도면을 그려주셨어요 요게 주방 그 도면인데 어? 거꾸로네자 <웃음> 요렇게 붙일 면들의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를 다 수치를 적고 빗금친 부분이 이제 타일을 붙이는 곳이에요 빗금친 분들이, 부분이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이 있는 곳에는 타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저희 집이 계산을 해니까 8회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8회배가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7점 몇몇몇 몇몇 해서 한 8회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 좋게 가오 곱하기 세로가 딱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싸 나는 남는 거 없이 그냥 8헤베삼 사면 된다. 8헤베만큼 사면 된다. 박스에 맞게 사면 된다 하실 수 있는데 딱 맞게 타일을 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던 타일집을 가서 구매를 하던 타일이 붙이다 보면 파손이 날 수가 있어요. 왜 파손이 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가 배송 과정에서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타일이 딱 벽에 딱 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붙이다 보면 요만큼이 모자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타일 커터기로 얘를 잘라야 되는데 요게 자르다가 너무 얇게 잘라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니일 자나 기역 자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경우에. 잘못 자르면 이 타일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깨진 거는 못 쓰잖아요. 그럼 다시 새 걸로 잘라야 되는데 이런 여분의 타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일은 내가 필요한 타일의 한 10% 정도를 더 사거나 아니면 내가 살 타일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서 한 박스 정도를 더 구매하시는 게더 팁이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딱 맞게 사셨는데 나중에 한 장, 두 장이 모자라서 그거를 여백에 미뤄두면 아... 아름답나? <웃음> 여튼 이렇게 남겨서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타일은 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타일 가게를 가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사시는 분들은 타일, 음, 타일 시공하시는 선생님들이 결정되신 분들은 인터넷을 사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일을 내가 셀프로 한다거나 타일을 내가 시공해 주시는 분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타일 가게를 직접 가세요. 왜냐면 타일 가게에서는 타일 시공해 주시는 분들을 연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또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셀프로 하시는 분들 사실 이눈 저분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진짜 되게 쏠쏠하고 크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일 가게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타일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타일 가게에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베테랑이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타일 가게가 뭐 바로 어제 생긴 업체도 아니고 좀그 동네에서 조금 됐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일 시공을 잘 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일 시공하시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타일하는 노하우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일 가게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타일 가게를 갈때 시공 날짜에 임박해서 가지 마시고 넉넉하게 1주에서 2주 정도 여유를 가지고 타일 가게를 먼저 가세요. 사실 타일 배송은 하루 이틀이면 다 오지만 잘하시는 타일 시공 선생님들은 1주에서 2주는 스케줄이 빡빡하게 다차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잘하시는 분을 섭외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내일이 시공인데 스케줄이 비는 타일 선생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저는 비추드려요. 그냥 일주일을 기다려서 시공을 하시는 게 음... 결과물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제 경험상 비용적인 면에서도 사실 인터넷하고 요즘은 그냥 오프라인 가게나 온라인 가게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발품을 팔면 그 사장님들이 예뻐서 그러니까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와서 이렇게 좀 노력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셔서 오히려 더 인터넷보다 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음. 그리고 타일 가게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힘들지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가보셔요. 그러면 같은 타일도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또 같은 타일인데 분명히 A라는 타일은 1번 집이 쌌는데 B라는 타일은 이번 집이 싸고 뭐 이렇게 타일 가격이 이 집은 무조건 타일 비싸. 뭐이 집은 무조건 타일이 싸이게 아니라 제품마다 어떤 집은 이 제품이 싸고 어떤 집은 이 제품이 비싸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일이 정확하게 정해졌으면 그 가격을 발품 팔아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팁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타일을 구매를 하셨으면 배송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타일 가게에 내가 직접 가서 타일을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배송비를 조금 더 주고 우리 집까지 오게 할 건지 이거는 이제 다 돈을 들리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타일을 결정하실 수 있어요. 만약 타일 시공을 셀프로 하겠다 하신다면 준비물이 있겠죠. 반셀프로 하겠다 하시면 준비물은 그냥 타이선생님들 드실 간식이나 음료수 정도? 사람이 물론 시공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한 잔, 따뜻한 간식 하나에 마음이 높고 되게 즐겁게 일을 할수 있고 시공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의 에너지가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요럴때당 충전, 당, 당 충전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뭐 초콜릿 같은 걸좀 준비하시면 힘이 나니까 집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준비를 해두시면 나를 위해서 되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집이 더 예뻐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힘이 있어야 붙이는 것도 또힘 있게 붙이고 예쁘게 붙이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식만 준비해두시면 되시고 어, 내가 만약에 셀프로 진행을 하겠다 하면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타일 이제 사셨고 타일 커터기. 타일 커터기도 종류가 좀 많아요. 저희 집에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에서 이렇게 향 잘라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무거워요. 이게 300, 용수 300이라는 좋은 제품인데 요게 사이즈가 다 달라요. 300, 600, 1200 이렇게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요거를 4년 전에 저희 집 리모델링 못 모르고 진짜 하룻강같이범무서운지 모른다고 하고 샀을 때 어디서 샀냐면 공구단지에서 샀어요. 지역마다 이런 공구단지가 지역마다 공구단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행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구단지가 되게 크게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국산이 좋대요. 국산이 이 타일을 자를 때 로스라고 하죠. 깨지 잘못 깨지는 그런 타일도 확실히 적고 깔끔하게 잘린다고 한국 제품을, 국산 제품을 추천을 해주셔서 국산 제품을 샀는데 이게 사이즈가 300, 600, 1200 있다고 했는데 저는 300인데, 그 300은 뭐냐면 타일이 사이즈가 있어요. 타일이 요게 이제 정사각 타일이라는 건데 요런 정사각 타일은 사이즈가 뭐 200에 200mm 200mm에 2 0 0 200, 200mm, 300에 300, 600에 6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사각인데 저희집에 있는 타일 커터기는 제가 3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사각 타일을 300까지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타일 코터 600이면 이런 정사각 600까지 하는 거고, 뭐 1200이면 진짜 대빵 큰 타일을 자를 수 있는 거고. 요번에 시공한 요 타일은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자이크 타일은 아니에요. 모자이크 타일은 요 작은 거 하나 하나를 다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시공도 너무 어렵고. 타일 하시는 선생님들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비용도 더, 시공 비용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줄눈이 들어간 것처럼 되어있는 타일을 샀어요 요게 아마 추측건데 200에 600일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00에 600일 건데 요거는 저희 집 타일 커터기는 300이니까 요렇게는 자를 수 있지만 요렇게는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거든요 음 이렇게 타일 커터기의 사이즈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 붙일 때 저희 선생님들 붙이시는 거 보니까 세라픽스를 사용하시고 을 흑손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세라픽스 뚝 떠서 툭툭 쫙아 짝딱딱 이렇게 하시거든요 흑손이라는 것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레이저 수평계 있어요 레이저 수평계로 딱 수평 잡아가지고 타일 붙이는 거거든요 레이저 수평계도 필요하세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셀프로 시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원형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마흔이잖아요. 이게 나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는 그냥 좀 나도 편하고 싶다 해가지고 타 선생님들을 섭외를 했고.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 정말 깔끔하게 되게 깨끗하게 타일 시공을 해주셨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타일 시공을 하시는 거를 영상을 찍고 선생님들 얼굴이 나와도 되나요? 했더니 얼굴 어, 구렁냥 얼굴 나와도 상관없어 라고 하셔가지고 찍었는데요. 타일을 셀프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용기를 얻어서 잘하시고 그리고 또 반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냥, 심심해서 클릭을 하신 분들은, 아, 그냥 저렇게 했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타일 붙이시는 그 영상을 보시면서 타일 하는 순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